소리에요 그건 또뭔 소리야 뭔 소리야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도수로 부탁해 <놀람> 더 만들까 말까 뭐가 들었지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 하늘을 이불삼아좀 누워볼까나? 동글동글한 게 잔뜩 있네 적당히 이걸로 하자 이처럼 제대로 된걸 만들었네 혹시 여기 누가 어봤네 거기서 나뭇가지? <목소리도>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항공 보급이도착합니다이 좋다. 이 열어야 하잖아. 적당 이걸로 하자. 이런다지나이 수가 없다니까곰다곰곰곰 이거 만까말까새 <웃음> <웃음>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런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 승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제대로 된걸만들넌넌넌넌또넌넌넌 걸지도? 되로 된걸 만들었네. 그럼 건기 파악 안 됐어. 일단 절로 누가 배에 술을 한 가득 고 오지는 않으려나. <목소리> <목소리> 역시 술에마자가 맞... 사망했습니다.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흠? 응? 이제 좀 물건처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 말이 안 통하니 어쩔 수 없지? 처음보는 걸지도? <놀람> 여기 안에선 술 마시면 안되나봐? 절반빈? 캠빈이 켜놓게요 누가 만든 장치인지 몰라도 칭찬해줘야해 유키 <놀람> <놀람> <놀람> 아이씨 이거 양각인데?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놀람> 어디 갔어요? 내가 지금, 뭐냐, 장식 안 나와서, 공속이 좀푹 살려. 아, 쨔구나, 가마라 해가. 만한번 다시 들어가서. 아! 나해줘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니까 이거 먹는 건 조금 위험하거든. 어, 바로 빠지자. 빠지. 바로 빠지자. 이인다연못깨에술 빠가 빠있다던가 하진 않겠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뭐뭐뭐뭐뭐뭐2311 아. 열어야 하잖아. 나 아, 900초. 아. 아 말을 하지. 아좀 털었네. 앉찔거리 할 만한 물고기래.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 귀찮게 일일이, <놀람> <놀람> <놀람> 어, 일일이 열어야 하잖아. 나중에 포스코 나온 저걸로 가 가면 치양다 100% 그 상태에서 더나가라면 수신됩니다. 우리 아, 갈데 있어요? 호텔 가자갈 데. 새로운 소리 있는 곳으로 가 보자. 아, 이아을것같은 있었는데. 쓴... 아, 삽파비네. 벽경. 중금경경 대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웃음> 네. 좋다, <웃음> <웃음> 1번. 아! 아이고. 봤어, 봤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이제 생존자가 열명 남았습니다. 뭐야? 제법 그럴 듯한 건물인네 음, 또 열심히네. 음. 갈거있이도착합니 슈로넘어가요 같이 도 마켓소. 가자, 슈퍼가 되었고, 슈퍼가 자위클 슈퍼가 되었가자가가가가고가는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어디서 나오니? 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코스코랑 <웃음> 슈퍼스코어랑... 어, 구상추지. 목과 <목소리라도> 내가 먹을게요. 그러면. 으로갈거 있어요? 검초 탈게. 네, <목소리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형 혜진이가 다턴거 같은데 뒤진 혜진이가. 것도 기타... 아 여기 다 여기 다 기다 하나 여기 다 내가 먹어놨으니까 머리띠 먹을 때가 잠깐만 머리띠가 막혔는데. 언화가 미... 저리잖아. 머리띠가. 비싼 술을 수 있을지도. 잠깐만. 성가시네. 귀찮게 했으니까. 박쥐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로야 아이스크다 필요 없어. 어디 숨겨놓은 데 없나? 여기 없으니까 모사가서 뭐 숙작해요, 저희 여기 아무것도 없어. 저거 내려오면은 쟤네 여기 캠핑 거지. 응. 모래가 반짝거리네. 나오고 사미. 어, 스쿼드가 아닌데. 아디 숨겨놓은 어딨나 금지구역에 숨습니다 이거 어이구.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리 갈게요. 아이 안식아. 이 안식아. 이 안식아. 이 안식아. 이아이 안식아. 이거식아이 안식아. 이 안식아. 이 안식아. 이 안식아. 이 안식아. 이렇게먹이게 없니? <웃음> 쿠션이 앉는 게 아니라 잠깐 허리 숙이는 거네. 그러하게한잔 하기 좋은 곳이네. 나궁 없어, 궁 없어, 궁 없어, 궁 없어. 궁이랑 무스 둘다 없어. 주시에 착박해져. 쇠처지집입니다. <웃음> <이제 생존이 될까요? 웃음>